Sara, Sara, Sara, s a r s 오늘은 싸움기술 후접탱이애동이의 싸움기술 연습이 있겠습니다 어디가 빨리와 빵사이 떨지 말고 빨리와 깨물어봐 그래람가 애들한테 안 맞고 다이지빨리이 사람은 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그래 찢어은이 사람은 밝사람이라고 아 째. 미안해, 미안해. 조용히 할게. 어! 와! 우 잘한다, 우우, 잘한다. 우우, 잘한다. 옳지. 더 세게. 아직 모르어 숨이 튀어나올 때까지 해. 졸지 말고. 애씨, 졸지 마시고요. 찢어 발견 찢어 발기라고. 이 나약한 고양이야. 아직 멀었어. 앙팡이 봐. 이빨 없는데 얼마나 깨물어. 왔어, 친구? 나 빨리 알려줘 이동이 좀.